게임으로 태어난 후에 그 본인의 마인드 차이와 주변의 대우 차이. 일단은, 이제, 우승을 하기 전에는 서로 다 경쟁자였는데, 그래. 우승을 하고 나서 이제 프로들 사이에서도 우르 보는. 신? 네, 그렇죠. <웃음> 근데 본인. 음... 자랑을 되게 덤덤하게잘 말씀하시네요 아 근데 그게, 그게 사실이니까 <웃음> 이거를 지금 몇 년을 이렇게 살았는데 그게 사실이니까 <웃음> 그 기분 어떤지 나도 느껴보고 부럽죠, 부럽죠. 싶다 부럽죠 부럽죠 그런 날을 까요 게임했던 연예인 중에 진짜 이분은 게임 잘하더라 이분 있나요? 실제로 프로 하셔도 될것 같은 네. 분이 박형식 제가 해본 연예인분들 중에 제일, 제일 잘하는또 혹시 뭐 같이 게임하시는 분들 중에 자주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가요? 손성민 형님이라고 아 알죠 알죠 알죠 형님 배그를 굉장히 이거 방송을 하면 <웃음> 축구선수라고 무슨 축구만 아닙니까 맨날 그러니까. 근데 혹시라도 24시간 할수 없잖아요 좀 그러면 손모멋이라 그럴까? <웃음> 그 축구선수 손모멋이 어, 누가 있겠어요 <웃음> 자기 취미를 하면서 본인의 그. 일을 못하는 건 1유나 3류입니다 어? 1유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잘해요. 맞지 않습니까? 어, 아, 맞죠. 축구도 혹시 한 번이라도 같이 해보신 적 있나요? 손모모 씨랑요? 네, 손모모 씨랑. <웃음> 같이 해본 적은 없고, 아, 네. 축구 보러 오라고. 아. 오, 우와, 그거 저 주세요. 같이 보러 가요. <웃음> 네, 제가 딱 해보겠습니다. <웃음> 어, 이거 지켜줘야 되는데, 이렇게. 진짜, 이거, 이거 못 들은 척 하시길 원했는데, 저는. 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전 끝까지 가는 스타일이거든요 오케이. 네 정말 부탁드릴게요 표만 구해주세요 그럼 못 가거든요 <웃음> <웃음> 혹시 자기 머릿속에 기억 남는 팬한분 있으신데 네, 네. 네. 제가 지금 베이틀그라운드 어, 프로 할 때까지 음. 응해주시고직켜 와주시고 선물 주시고 여자분? 네요 우와 열심히 하는 모습이 보기 음. 좋다고... 어... 막 이렇게 팬이 됐다고 하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저도 그런 거에 더 감사해가지고 응. 더, 더 열심히 하고... 그때부터 동기부여가 되는 어... 지금 이 얘기를 팬분이 보신다면 음. 정말 기분 좋으시겠네요. 나를 기억하다니? 막 아. 이러면서... <웃음> 근데 게임할 때 이렇게 욱하지 않는 스타일이잖아요. 저랑 완전 반대거든요. 말이 <웃음> <웃음> 나잖아요 저 알잖아요 저는 약간 게임할 때 별명이 샤이팅팀이라고 아! 맨날, 맨날 소리 지르거든요 야씨 이러면서 나도 못하는데 그냥 뭐라고 해요 아, 약간 그게 네. 자기 실력이 부족하면 아, 아 그렇게 되는 거냐 아, 아니야? 아, 아, 아, 아 <웃음> 그러면 진짜 궁금한 게 있어요 프로게이머의 수익은 얼마나 되나 그게 되게 응. 격차가 되게 커요. 저는 약간 상금 헌터예요. 아 상금 헌터! 멋있다! <웃음> 그러면 지금까지 그 벌었던 상금 있잖아요. 받을 때마다 어떻게 하셨어요? 기부를 한적 있어요. 음, 기부한 상금이 더큰것 같아요. 어. 어. 기부를 거의 1억 5천만 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소리 나한테 좀 기부해줬으면 그래 생각을. 나한테 기부 하지 <웃음> 어떻게 그 기부를 할 생각을 하신 거예요? 아, 기부를 할 생각은 한게아니고 대회 자체가 기부되는 인데아 <웃음> <같은데>. <웃음> 아, 근데 본인한 것처럼 하세요 아니 그렇게 한 것처럼 갑시다 왜 이렇게 비웃고 <웃음> 그러세요 아, 스럽게야지 제가 아고아 그렇죠 로로 나와서 하신 줄알았자 이렇게 갑시다 <웃음> 기부를 하고 싶어서 그 <웃음> 저 게임 내 이름으로 기부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기부를 하고 싶은 마음에 내가 그거나 <웃음> 게임에 나가서 열심히 해서 우승을 한 거죠 정답, 정답. 그쵸? 오케이 오케이 아, 그거예요 배틀그라운드 초청을 받아서 첫 대회를 나가셨을 때 바로 황금 프라이팬을 획득을 하셨잖아요 3경기 대가 저는 <웃음> 마찬가지겠지만 심장이 터지는 줄 알았어요 왜냐? 모르죠 뭔지? 네 몰라요 붕대랑 구급상자는 계속 먹으면서 <웃음> 바위 사이에 꼈잖아요 <웃음> 아. 아... 아낀 건가요? 그냥 거기 있었던 건가요? 낀 거죠 그래서 네. 기분 어땠어요? 그때 딱? 절벽 배겼을 때요? 아니요 자두개다 듣고 싶어 낑겼을 때 기분이랑 낑겼고 낑기고 그걸로 우승했을 때낀겼을때 응. 이걸로 일단은 면6먹겠다 아,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 생각도 하셨구나 그런 생각도 있었고 네. 낑겨서 1등 했을 때는 1등은 1등이니까 어, 그럼요 그렇지, 그럼요 기분은 좋았죠 아, 그러니까 어쨌든 황금 프라이팬 최초로 들었는데 <웃음> 게임은 좋죠 그 황금 프라이팬 잘 가지고 계신가요? <웃음> 네 지금 집에 2개나 있습니다 2개나 아, 그 있습니다 <웃음> 멋있다 진짜. 아 좋았다 이 잘했네요 <웃음> 이거를 이겨버리나요? 음. <웃음> <웃음> 게임을 잘하시는데 애니팡이나 모두의 마블 같은 것도 하시나요? 아니요 그런 게임.. 저는 항상 대회가 있을만한.. 아 모바일 게임은 해보신 적 있으세요? 모바일 게임 아니요 모바일 게임은 자 그럼 모바일 게임 플러스 PC 게임 결제해 보신 적 있나요? <웃음> 검은 사막 같은 거는 이게 양한 아질뭐 소소한 현질을 안 해요. 아, 아, 현질을 하면은 <웃음> 게임이 루주에 들어가지고 아, 정말 아시겠죠? 나랑 나랑 아니, 저랑 정말 나랑 다른 스타일이구나. <웃음> 저 무조건 <웃음> 결제부터 하거든요. 자이 네. 게임 업계에서도 이런 행동이나 이런 것들 이해 못 하겠다 별로다. 뭐 이런 게 있나요? 엑스는사람 아~~ 아니 진짜 그냥 모든 사람들이 이해가 안 나요. 엑스는 음. 그러니까 사람들이 특징이 게임 못하는 거에 좀분해가지고 음. 음. 이런 거를 써서 음. 이기자 응 음. 이런 사람들이 제일 저는 에버머님 다음에 저희 팀으로 같이 해주시면 안 돼요? 부탁이요 아버지 아 우리 저번에 해주셨잖아요. 우리 팀이 아니었어요. 아 남의 팀이어서 전 죽기만 했어요. 음. 너이팅 아, 네. 뭐 저는 언제든지 진짜요? 불러주시면 돼. 진짜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웃음> 기댈 사람이 필요하고. 어, 기대, 의지를 해야 되거든요. 게 해야 돼. 올해 하고 싶은 목표나 응. 뭐 계획. 계획은 저번 연도보다 우승을 더 많이 하자. 항상 그게 그런, 그런 것 같아. 요 다음 년에도 다음 년에더 우승 더 많이 하자. 음. 그러니까 이런 거 말고는. 오늘은 이제 전체적인 인터뷰를 했지만, 음. 다음에 워낙 이제 또 유명 인사니까, 음. 게임 쪽에서. 또 무슨 큰 대회에서 우승을 하시면, 네. 한번더 출연해주셔서, 짧게라도 그 우승 소감 해주실수 있는지, 제가 있는 곳으로 찾아갈 테니까. 아, 네, 알겠습니다. 어, 진짜 약속입니다. 준호택 그럼. 그럼 씨의 아, 출연한 소감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어, 이렇게 멀리까지 찾아와 주셔서, 이렇게 인터뷰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 우승해서 불러주시면 아... 또 출연하는 걸 약속하겠습니다. 아... 준호, 특시,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네네 감사합니다. 오늘 출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에버모어였습니다 자, 안녕.